맞아 드 어, 드래.. 드어두라군두라군어아여다오 어,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어어 네. 어, 이거다 네. 꽃이 소아어티소송 아, 봐보자, 어, 꽃이 봐보자. 아? 응. <놀놀불닷이> 엄마 이리 와봐 <놀불닷이> 어. <놀불닷이> 어. <놀불닷이> 엄마 이리 와봐 어. 아이니너 언제 봤어 그이 <놀불닷이> 알았어 뭐? <웃음> 어기냐? <웃음> <여기 있냐? 웃음> 아! 나 미다. 우리왜얘안아 엄마. 엄마나 어디를? 어 여기 뭐 없어. 여기 그냥 그 유튜브 채널이야. 꾸띠 드라군. 어. 아, 너 봐봐. 한가 <웃음> 나오는 거야. 진짜 어 야, 어 야. 어 i t o h m n g that o n 채널 구독할까? 음, 음. 이 채널 구독해? 어, 근데 로그인해야 돼. 아니야, 핸드폰으로 엄마 핸드폰으로 돼 있거든. 구독할까? 응. 구독해. 예. 응. 어. 구독 내가 구독할 거야. 구독 버튼 눌러볼까? 구독 버튼. 구독. 구독 완료. 귀엽다, 그렇지? 캐릭터가. 너는? 오 좋은 아이디어네데까 궁금하지. 응. 궁금하지. 응, 다 만들면 말해줘요. 목걸이야 네. 목걸이. 못가리. 어, 어, 어. 뿌띠 드라부. 아, <웃음> 뿌띠 드라군. 뿌띠 드라군. 어. <웃음> 트레일러 보니까 뭐야? 어, 짧은 용. 뿌티 드래곤이 무슨 뜻이야? 음, 드라곤이 왔다고. <웃음> 뿌티가 왔다는 뜻이야? 아니, 왜냐면 용이라고. <웃음> 방금 아이이라고 했던 것 진짜 눈이라고. 그 어, 맞아 눈 아이. 노우스는 뭘까? 아, 코, 코, 코. 너 <웃음> 알았어 몰랐어 솔직히. 알았다고? 그래고 살짝 여러 가지 있어. 음. 초록색 종이지 와 초록색 종. 엄마는 핑크. 우디. <웃음>